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SF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싸 유형이라고 하죠 연예인 유형이라고도 하고요 아주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파티피플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즐기죠 남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관종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노는 것 이런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언제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싸가 되는 거죠. ESFP 유형은 기본적으로 매우 외향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이전에 똑같은 EU형이라고 해도 ES와 EN이 다르다고 했죠. ES는 그냥 외향적인 사람들이고 얘는 외향적이긴 외향적인데 혼자서도 잘 노는 그런 면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ES쪽이 좀더 외향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ES 중에서도 EST보다는 ESF가 더 외향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F가 T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좀더 선호하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ESFP와 ESFJ가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두 유형이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 되는 겁니다. 주로 놀 때는 ESFP가 일할 때는 ESFJ가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 된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P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걸더 좋아해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일을 하거나 누군가와 놀고 있죠. 혼자 있을 때가 별로 없고요. 만약 진짜 혼자라면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ESFP 유형 중에 MBTI에 관해 나름대로 전문가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추측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MBTI 유형을 볼때 주로 자기 것만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유형만 보잖아요 근데 FP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유형 조유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론 따위에는 아예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이유형은 성격이 좀 까칠하고 조유형은 성격이 괴팍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주로 흥미를 느끼고 이런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유형? 예 근데 INTP 하면 그런 스타일? 나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 중에 있거나 동료 중에 있거나 혹은 최소한 오다 가다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SFP는 SP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디오니소스 기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 술의 신이라고 했죠. 황홀경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쾌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FP는 술을 좋아하거나 혹은 술을 못 마시더라도 술 마시면서 친해지는 분위기.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할 가능성이 커요. 혼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시서 마시는 술을 말하는 겁니다. 술 한잔 하자는 말이 그거잖아요. 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랑 나랑 좀 친해져 보자. 우리 함께 즐겨보자. 뭐 이런 얘기죠. 사실 FP는 술이든 뭐든 혼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을 하든 놀든 일단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해야죠. 그래서 수학, 과학, 기술 이런 거하곤담사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건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수학 문제도 혼자 푸는 거고 과학적 발견도 혼자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이 해놓은 걸 참고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남이라는 사람도 혼자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뭘 하는 건이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 FP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영업 쪽이 잘 맞습니다. 낯을 별로 안가린 스타일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곤 하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편이고 주목받는 걸 즐기는 면이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쪽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무대 체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스포츠나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잘 맞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파티피플이라고 했잖아요. 패션피플이기도 하죠. 유행이 민감한 편이에요. 최신 트렌드를 잘 알고 있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쇼핑도 매우 좋아합니다. 뭐랄까 상당히 세속 적인 욕망이 충실하다거나 할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치스러운 것만 좋아하고 돈 많은 부자만 좋아하고 그런건 또 아니에요.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철이 덜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없죠.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들끼리는 그냥 같이 있다 보면 친구가 되고 같이 놀다 보면 친해지고 보통 그렇죠. FP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ESFP는 카 칼용의 심리유형으로 보면 외향적 감각형인데 외향적 감각형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ESTP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으로는 이두 유형을 같은 유형으로 봅니다. 실제로 16가지 유형 중에서 FP와 가장 닮은 유형이 애 t 비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커시 구분법으로 봐도 이 둘은 똑같은 SP그룹에 속합니다. 낙천적인 성격이라든가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행동파 스타일이라든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두 유형 모두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애팁 쪽이 좀더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같은 면이 있고요. FP는 좀더 다정다감하면서도 관심 받길 좋아하는 아이 같다고 할수 있어요. 관종기는 FP쪽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 관종기질로 ESFP를 ENFP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둘다 관종이지만 좀 달라요. FP가 좀사차원 느낌인데 반해 FP는 상식적인 편입니다. 상식적인데 관종이라는 거예요. 게더 이상한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ESFP가 가장 외향적인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ESFJ와 함께 공동 1위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집보다는 밖에 나가 노는 걸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남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성향이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FP라는 거예요. 그래서 FP는 혼자 있는 거에 적응이 잘안 되는 편이에요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렇죠.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고 심지어 우울증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FP는 혼자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랑 맞지 않는 생활을 오래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INTP나 ISTP에게 계속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오래 지나지 않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FP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편하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주 익숙하거든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냥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가볍고 재미있게 대화할 줄 알아요. 센스도 있고 재치도 있죠. 리액션도 잘하고요. 그러면서도 일정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 자체가 철저히 그걸 지향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삶을 즐기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FP는 심각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까 대화할 때 일정 선을 넘지 한다고 했잖아요. 깊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더 이상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즐겁기는 커녕 험악해지거나 살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질색이라는 거예요, FP는. 갈등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FP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분 잡치거든요. 가능하면 즐겁고 재미나게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걱정, 근심 이런 삶의 어두운 면을 대면하기 꺼려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낙천적인 성격도 그런 거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때도 있는데 이걸 애써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피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잠 한숨 때리고 나면 없어지겠지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건 개인적인 영역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데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사교적인 유형인 FP지만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ESFP는 재미있고 다정다감하면서도 밝고 유쾌한 사람이어서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은 타입이지만 의외로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MBTI를 만든 마이어스의 유형이죠. INFP 인프피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